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오피스 365라고 아시죠? 파워포인트, 엑셀, 워드, 그리고 기업용으로 쓰면 아웃룩, 그리고 1이트의 클라우드까지 쓸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최신 기능 등을 계속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구독 시스템인데 최근에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365에 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아이콘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와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? 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유튜브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에 지금 5일 전에 새로운 아이콘이 나왔다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? 자,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ffice is evolving, becoming simpler. 이제오 이제는 안 이제는 안이제이콘는안 되지만, 이는데 새로운 오픈은 이는안 이제는 오 이제는 안 되지만, 오 s 은 이제는 a 되 t i s 모양이 색깔에 맞춰서 좀 변한 context. 것도 있는데 기존에 보고 있었던 크로의 느낌은 아니네요. 오 It's a 드 r o 포인트도 완전 변했는데요. 색깔도 완전 좀 다르고 uh 여러가지가다같가 잡혀져서 Designed to reflect 나온다니까. the more connected, 엑셀, collaborative way, way we work today. t s t h o o o the new office. 자, 와, 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? 여러분 보셨나요? 지금 음, 오피스 365 자체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아요. 기존에2013 버전부터 이어져 오던 그 아이콘의 형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알수 있는데.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윈도우 시스템도 그렇지만 오피스 365등이 새로운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안에 그 AI 기능들이 정말 많이 추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추가될 예정일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콘 자체가 워드는 그 워드 문서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. 그런 것들을 탈피를 해서 완벽하게 다른 쪽으로,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협업과 그런 소통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런 아이콘의 개편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앞으로 수년간 또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피스 365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 오피스 365 안에 추가된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조금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 365 버전에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이 이런 것까지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새로운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이지쌤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